마이 스토리 나를 발견하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파워포인트 문서입니다 아, 조금 많이 복잡하죠 아,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아,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마치 프레지라고 하는 툴처럼 여러분들한테 화면 전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김형근입니다 아, 왼쪽에 소 모양의 저의 이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소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소처럼 보이십니까? 자, 동물 소입니다. 자, 이 소를 학생이 이미지로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 영상 좀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슈아트의 켄슈입니다. 제가 이번 계절학기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유튜브 교수님이신 김평근 교수님 성함으로 소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소를 그리다 말고 쥐를 그리고 있죠? 그 이유는 부탁하실 때 본인이 소티라서 소로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시비지 이야기를 보면 소등에 쥐가 타고 있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폴짝 뛰어내려서 1등을 한게 기억이 나서 그려봤습니다. 즐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 후에 댓글에 이메일과 본인 좋아하는 동물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을 남기시면 일주일에 한 분씩 추첨을 통해 그려드립니다. 너무 좋은데? 예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약 20년이 된것 같습니다.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목이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련된 컴퓨터 개론부터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 또는 영상 플랫폼 활용하는 방법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어떤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저의 이름으로 소형상의 영상을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학생 실력이 참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그 학생도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신청자들의 다양한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어, 굉장히 좀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라. 김 김스 아이티를 아십니까? 형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으로 근근면함을 바탕으로 한 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김스아이트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김스아이트로 오고 싶지 않으세요? 자, 저는 제가 선택한 키워드, 자세 가지 숫자 중에 첫 번째, 자 50이라는 숫자를 선정했습니다. 50. 2022년 어느덧 네, 저의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나이를 잊고 삽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제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24. 자, 저의 재산 목록 1호는 여행 앨범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앨범을 만들어 놓고 그 앨범을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24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행 다녔던 국가의 수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바티칸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사이판 팔라우 등등등 유럽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자, 이렇게 아시아까지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아메,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고요. 자, 이 여행첩이 아이들에게 도움도 되고 저의 추억 저의 과거의 생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첩이 저의 재산 목록 1호고 24국가 아,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아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딸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는 현재 6학년, 초등학생 6학년 자, 아들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 한국에서는 200점짜리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로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나를 소개하시오. 제가 선택한 문장은 꿈과 끼, 열정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형근이입니다. 저의 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 숨지는 끼와 그것들을 펼치기 위한 저의 열정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미는 무엇이냐?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취미는 자, 스포츠 중에 자,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지금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 라운딩을 자주 못 가지만 아, 골프를 너무나 좋아해서 아, 골프 샵을 운영을 할 정도로 아, 좀 여유가 있거나 아, 그럴 때 아, 지금도 많이 뭐 스크린 골프는 뭐 주중에 한번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아, 어쨌든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여러 글자가 보입니다. 아 저는 자 손글씨 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뭐 캘리그래피 정도는 아닌데 뭐 다양한 붓펜 두께를 가지고 만년필을 가지고 제가 쓰고 싶은 글들을 연습장에 낙서하듯이 자 손글씨를 쓰고 자 그것을 뭐 필터 효과 같은 것들을 입혀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캐릭터, 로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지금 보시는 저의 아바타입니다. 저의 캐릭터처고요이캐릭터처가약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되게 오래됐어요. 어 그때 그렸던 캐릭터처가 지금과 너무 흡사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리고 다양한 색상들을 입혀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또는 다양한 SNS에서도 저의 아이덴티티로, 아이덴티티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저만의 캐릭터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 모델은 자,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등등의 SF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 사람의 창의력,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열정을 너무나 따라하고 배우고 싶기 때문에 저의 롤 모델로 수년간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비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번의 곡도, 제가 좋아하는 곡도 임재범 가수가 부르는 비상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언젠간 나도 넓은 세상에 가서 큰소리로 외쳐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날아라, 비상해라. 이것이 저의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비상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키컬러는 열정을 표시할 수 있는 빨간 색상을 저의 키컬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열정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펼치고 싶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 열정과 빨간 색상으로 저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자, 교육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분야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저의 영상을 통해서 편안함을 줄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저는 비춰지고 싶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저의 친밀감 편안함을 줄수 있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너가 잘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저는 2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반면에 저는 약 15년 동안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보다는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가 학습한 거,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교감하고 공감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짧게 짧게 짧게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학생들과 대면하는 듯한 느낌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특별한 이야기 나의 사건, 나의 에피소드, 나의 장단점은 뭘까? 자 제가 50년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행 다녔던 이야기, 교육을 통해서 뭐 느꼈던 었 이야기, 다양한 학생들을 통해서 만났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 그것을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감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저의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행운을 의미하는 네잎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우리가 행복을 짓밟고 넘어서서 행운을 너무 쫓는 것은 아닌가 자,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네,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저는 행복, 행복함을 행복 누리고 있고 한 가정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행복감을 누리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